오! 놀라셨나요? 조고 여러분 베트남편 2탄은 현지인이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괴담과 미신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준비한 코너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신입니다 베트남에서 음력 7월은 불운의 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7월 15일 이날이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날에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. 집이 없는 영혼들은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요.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나 집 구매, 결혼 등 중요한 일들은 음력 7월을 피해서 한답니다 <웃음> 좋고 321운동 3! 3번씩 보고 2! 2번 지인에게 공유 1! 한번 추천입니다 321운동 잊지 마세요